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제2장 유조손에 의한 유료오염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미 설명드렸듯이 제2장은 제1절부터 제5절까지 총 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내용은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어,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에 대해서는 유리용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제30조와 제31조의 두개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제31조에서 어, 앞의 그 제3절의 내용인 국제기금에 대한 그 청구 및 분담금 등에 대한 내용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문의 수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31조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한 10개정 도 9개정도의 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30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제30조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료염 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 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국제기금협약에 의 기금 의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피해자에 대해서 그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에 따라 보상청구를 할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어, 따라서 추가기금은 결국은 그 1992년 책임협약에 가입된 국가가 국제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1992년 국제기금협약까지 두 개의 협약에 가입된 국가만 추가기금에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기금협약에서 보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다. 그래서 이세개 협약이 하나의 그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추가기금 협약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리케니오노 사고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해양은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피해가 어, 주변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어, 국제협약을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중손해전보제도, 이중손해전보제도를 선보 도입한 것이 결국 기금협약인데요. 이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운송중인 유류의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어, 결국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민사책임법리상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의 규모가 매우 광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그 화물을 운송하던 선박 소유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담 능력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료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체제는 일정한 한도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화주가 일정한 한도에서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이러한 그 이중손해정보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기금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제협약체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199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사고와 2001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사고에서 보듯이 당시의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것은 선박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어, 적재하고 있는 그 유량이 많고 또 어, 어, 이러한 유류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졌을 때 피해도 크다.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따라서는 바다를 경제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는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 수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또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굉장히 큰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이걸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협약인 어, 1992년 유료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즉 Protocol of 2003 to the Establishment of um,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 협약의 적용 범위는 국제기금 협약과 동일합니다. 선박 소유자, 선박 소유자의 보험자, 뭐 이것은 P&I 클럽이 되겠는데요. 또 국제기금으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어, 어, 추가기금협약이 보충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적용범위는 국제기금협약과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 어, 또 추가기금협약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소적 한계는 최약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예를 포함한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국제기금협약과 같죠. 베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영토로부터 2 0 0해리까지의수역또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 조치는 그 장소적 한계가 없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적용 대상 선박과 유류 및 오염 손해는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의 주체는 추가기금협약에 의해 설치된 추가기금이 보상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추가기금은 각체학국의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체학국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결국 그 국제기금 또 추가기금은 모두 하나의 법인체로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대상이 되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추가기금협약은 유료용 피해자가 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기금의 주요기능으로는 오염손해를 입은 자가 국제기금협약의 조건하에서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완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청구라는 것은 국제기금협약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의해서 청구금액이 확정이 되어야만 이 범위를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최소한 국제기금협약의하에서 확정된 청구가 어 이두 개의 협약에 의해서 어 완전하고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기금은 1사고당 손해가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한도이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유료용 피해자가 추가기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보상청구는 할수 없고요. 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추가기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확정된 청구여야 합니다. 손해발생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나 청구로는 불충분하고 대부분의 경우 국제기금은 법정 분쟁 절차 없이 청구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 국제기금이 손해의 존재와 범위의 이견이 있을 때 최악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을 사정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분만 지급할 수 있다는 국제기금 총회의 최종 또는 최종적 또는 잠정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기금협약에 의해서 확정된 총청구액이 국제기금협약에서 보상이 가능한 총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금 총액에서 확정된 청구액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최종 또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기금협약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도 이러한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최고 보상한도액은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최고 7억 5천만 SDR입니다. 아, 당초 EU가 요구한 10억 SDR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제정한 선박소유자등이 책임지한 협약 중에서는 가장 높은 책임한도 금액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 총액이 추가 기금 협약의 최고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제 기금 협약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제 기금 협약을 채택할 때 자국이 세계 최대의 유료 수입국으로 국제 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내세워서 분담률 상한제, 즉 캐핑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담금 상한선을 연간 총 분담금을 20%로 제한하도록 하는 성과를 구두었는데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면서도 이를 주장하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선은 최악국의 연간 유류수송량 수령량 합계가 10억톤이 되거나 또는 협약 발효 후 10년 경과라는 조건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보상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상청구 대상과 범위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대국을 초과하는 유료오염 소원에 대하여 추가기금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동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의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하여 책임협약에서 정한 책임한도에까지는 선박소유자의 보장계약에 의하여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책임협약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까지는 국제기금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다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상한도액은 결국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해서 7억 5천만 s d r 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어, 그 국제 기금 협약이 요 범위까지 책임을 진다면 어, 초, 어, 추가 기금 협약에서 이 사이의 그 금액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 31조 준용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제 31조 조문을 보면요, 법제 30조에 따른 추가 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법제 2장 제3절, 제21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이 경우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 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 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 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 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 제1항으로 보며 제28조 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 추가기금협약의 내용은 국제기금협약의 조항 중에서 어, 그 내용을 준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에 대한 규정으로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에 대한 이법 제2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기금 협약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그 준용 규정 중에서 두 번째 그 추가 기금의 소송 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22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추가 기금의 소송 참가, 이 국제 기금을 이제 추가 기금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어, 제 1항 추가 기금은 계속 중인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에 따른 소송 참가에 관한이나 민사소송법 제 79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조선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추가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는 지지와 그때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추가기금협약제7조제1항은 국제기금협약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이 추가기금협약제4조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보상소송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입법 방식도 비슷하죠. 각 제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제의 구조에 따라 제약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의 추가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다음 소송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추가기금 협약은 추가기금에 대해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절차를 보장할 것을 최악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한 경우에 그것을 기초로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때 피해자가 다시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 3중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각각의 소송에서 손해액이 달리 확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협약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간의 소송 고지를 전제로 추가기금이 당해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당해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의 유무 및 금액에 대해서 추가기금을 구속하게 되면 2중, 3중의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추가기금으로서도 자신이 당사자로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추가기금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이 쉽게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사실상 인정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에서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이용하는 등으로 다툼을 할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손해액이 피해자,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 국제기금, 추가기금 간의 한계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추가기금은 계속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 책임제한을 주장한 경우에 국제기금 및 추가기금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절차 안에서 다툼이 있게 됩니다. 국제기금협약과 추가기금협약이 요구하는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의 소송 참가의 보장은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참가의 허용이라는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조의 적용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소송 참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추가기금의 소송 참가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하는데요. 추가기금의 소송 참가가 독립당사자 참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어, 독립당사자 참가는 다른 사람의 소송 계속 중에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 절차에 참가함을 의미합니다. 소송 중의 소일종으로 이에 의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3자 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 조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금은 유료염손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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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에서 그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공동소송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종목 판결에 대해서 1인이 상소하면 판결 전부에 대해서 확정이 차단되어 상급심에 이전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는 제23조를 준용한 것인데요. 에, 23조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는 제1항, 당사자는 추가기금에 소송의 고지를,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송 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로부터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추가기금에 대해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그 통지 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을 고지와 관련해서 소송고지는 추가기금협약 제7조 제1항과 국제기금협약 제 7조 제 6항 제 1문에 나와 있는데요.국제기금협약 제 7조 제 4의 항 규정을 해함이 없이 유료 오염 손해 보상 소송이 선박 소유자 또는 그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에 따라 책임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각 소송당사자는 최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가기금의 소송에 관해 고지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당사자로부터 주가기금에 대한 고지 절차를 보장할 것을 최악국에 대해 의무로 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기금은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에서 유료임손해액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판결결정 또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었던 화해결정이 기속되지 않니냐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기금협약은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추가기금의 참가 가능성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당의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고지의 보장을 요구하고 거기에 당사자가 고지를 한 경우에 그 고지가 당의 법원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또한 추가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절차로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판결이 있었던 국가에서 종국적으로 또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 추가기금이 그 절차에 실제로 참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당의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고지를 하면 추가기금이 당의 소송에 참고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고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추가기금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다시 추가기금과의 사이에서 유료염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등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물을 필요가 없고 미리 한 번에 추가 기금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 것입니다. 당사자가 고지에 의해서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판결의 효력에 구속되도록 하려면 그 고지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한 추가 기금이 원하면 당의 소송에 유의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합니다. 유효한 고지가 된 결과 추가기금이 자기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그 소송에서 판결에 관한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이지만 추가기금과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손해액 및 면책사유의 전부 등의 사실 및 인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제기금이 구속되는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와 관련해서 유료임손해의 피해자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당의 소송을 역든 당사자로부터 소송계속의 사실에 대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의무가 아닌 권한이다 하는 점은 국제기금협약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송고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법제 23조 제1항의 소송의 고지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하는데요. 당사자는 소송 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하고 이 서면은 추가기금에게 송달하여 합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 책임제한을 주장한 경우 추가기금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될 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절차 중에 다투어지게 됩니다. 추가 기금 협약이 요구하는 추가 기금에 대한 고지에 대한 당사자의 권한의 확보는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의 권한 부여의 형식으로 실현된 것이지 법 제23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그 내용이 어, 추가 기금에 대한 보상한도와 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어, 오늘 그 공부한 내용들은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볼때 책임 협약, 1992년 책임 협약, 또 1992년 국제 기금 협약이 하나의 서트로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두개 협약에 동시에 가입했는 경우에도, 어 만약에 그 대형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해서, 어 충분한 그 피해자 보상이 안될 때는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이 추가 기금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은 국제기금협약의 시스템과 동일하고 이러한 절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추가기금협약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 실체법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지 국제기금협약의 보상 대상이 되는데 국제기금협약에서 보상을 해줘도 그 보상액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여기에 추가기금이 보상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 국제기금협약에서의 소송 대응을 그대로 어, 효력을 인정하면 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첫째, 추가기금의 보상한도와 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과의 보상한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볼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어, 두 번째, 추가기금의 소송 참가에 대해서도 어, 그 국제기금협약의 소송 참가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세번째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고지에 대해서도 국제기금협약과 또 민사소송법을 참고해서 서로 비유해가면서 서로 토론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제2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